자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태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일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진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상에 묵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다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하라. 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 중에 가장 완벽하게 창조된 영적 존재가 있었는데 그놈이 누구냐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사님으로 호칭했을텐데 예. 타락했기 때문에 좋은 호칭이 필요 없고 같이 마귀 근호 그 부셔져야 한다 대적해야 한다 쫓겨나야 한다 할렐루야 예. 마귀라고 하는 이 사단이 가 있었는데 이놈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었어요. 최고의 걸작품, 걸작품.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다만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불변하게 떨어져서 하나님의 천사가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됐어요. 설교를 그렇게 제목을 해도 될것 같아요. 벌거숭이로 쫓겨난 마귀 원래 마귀는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요한계시록 12장이 보니까 마귀의 형체에 대해서 마귀가 입고 다니는 옷 마귀의 악세사리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마귀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나오고 마귀가 무엇 때문에 쫓겨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마귀 그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많은 천국에 있는 존재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덮는 그룹의 충수였어요. 최고의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어요 최고의 피조물 이놈은 황금보석으로 지장한 황금으로 짠 옷을 입었어요 최고의 각종 보석으로 지장을 하고 황금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직분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이름도 받았어요 별명같이 하나님은 너는 개명성이다 너는 분짝반짝 빛나는 개명성이다 자,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새로운 이름도 막 선물해서 줘요 너 내가 별명 하나 지어줄게 너 정말 잘해 내가 너에게 특별히 선물해줄게 응. 너는 개명성이야 개명성 새벽역 동틀때까지 환하게 지지 않고 빛나는 광명 그것이 뭐냐 개명성 그런데 응. 이놈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천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는데 자유의 우지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혼자서 마음껏 생각하고, 혼자서 마음껏 결정하고, 혼자서 마음껏 행동하고 그리고 지혜를 주고, 말의 능력을 주고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우지가 생기니까 다른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품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그랬죠 할렐루야 그럼 교만한 자는 왜 교만하게 되느냐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더니 자기를 치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탐심이다. 속에서 만들어지는 탐심, 소유욕. 이가 하고 싶다, 저가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나 이렇게 마음은 먹을래. 이런 것들이 다 탐심이야. 땅에서 육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탐심이 적당하게 해야 타아가지 않지. 선을 넘으면 교만하게 가게 되는. 교만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가뭐예요나돈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나 앞으로 성공할 거야. 나 앞으로 잘될 거야. 나는 크게 할 거야. 근데 이것이 정도가 지나치면 그런 사람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꾼들이 내가 너 사기 칠 거야 그렇습니까 사기를 칠 때는 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속지 않지만 자기 머리에서 머리를 짜면서짜면서짜면서 짜면서 짜면서 탐심이 시작이 되고 쌓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사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 지체가 뭐냐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탐심 그리고 정육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기게 되면 그게 사단이 볼땐 그게 눈이 보인다니까요 어.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네 속에서, 네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각과 그 마음을 내가 사용하리라 엎어지고 데치고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미혹하게 하리라 너하고 친한 영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땅따먹기처럼 너한 사람 무너뜨리면 너 친한 사람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미혹이 됐는지 미혹이 되지 않았는지 자기 마음이 미혹이 됐는지 미혹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는 탐심인데 자기는 자기 마음이라고 자기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속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력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성비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다 보니 까 스스로 교만하게 됐어요 탐심이 만들어졌고 정욕이 생기고 우상숭배의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야 신을 만들어 나도 신도 될수 있다. 나도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나도 잘될수 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함정이 잘될수 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돈을 마음껏 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하며 기름 부음을 주고 받고 기름 부음을 주는 그룹 중에서 최고의 그룹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앙상블이야, 최고의 걸작품이야, 최고의 세팅 돼서 그 세팅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이 교만이 교만을 흐를 수 있는 것들이 변수가 되어서 비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귀 저는 몇번 만났는데 마귀그 놈은요 옷이 없어요 옷이 없어 그 놈은 벌거숭이야 완전히 알몸이고 벌거숭인데 얼마든지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나타날 수 있어요. 다른 색깔의 옷이 누구냐 사람의 입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탐심이고 교만이고 음란이고 우상숭도 이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막의 옷이야 우리가 땅에 써 있는 모든 욕심들이 사단이지장하는 옷이 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황금 사슬로 만든 옷을 입고 온갖 보송으로 지장을 했까만 자기의 모든 교만과 하나님을 대직하는 일이 들통이 났잖아요 들통이 나니까 미가일과 전쟁을 해서 쫓겨났어요 완전히 벌거숭이로 쫓겨났어요 그의 밑에 있던 천사들도 꼬득김을 당한 천사들도 막 나가리 나가리 귀신들로 악령들로 더러운 존재로 탁 쫓겨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속으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특히 아는 사람에게 속고 말에 속고 친분에게 속고 남편에게 속고 아내에게 속고 부모에게 속고 자식에게 속고 친한 친구에게 속고 직장에서 속고 말을 미우기당해서 속고 금전적인 소리도 일어나고 주님을 털먹인데도 그 주님,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속고 목사에게 속고 성도에게 속고 장로들에게 속고 직분자에게 속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게다 귀신이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은사자들에게 속는 것은 비참해요 신세 망치는 지름길이야 이거는 여자에게 속고 돈에도 속고 남자에게도 썼고. 이 세상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쪽으로 가요. 점점, 점점.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 그냥 가지 않습니다. 천국을 너무 쉽게 간다고 가르쳐요. 누구든지 죄를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쉽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쉽게 시작을 하지만 구원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길이 보여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길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구원 받았는데 그 길로 안 가는 거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안 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갖지 못하고 진리로 가지 못해요 왜? 속으니까 속이는 존재들도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껍데기는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술 먹지 아니하고 남의 말하지 아니하고 험담하지 않고 당짓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도 말아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구원의 집을 짓을 때 약하게 구원의 집을 지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비가 나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믿습니까? 라는 것이 생겨틈 근데 이 마귀는 원래 사람의 몸이 못 돌아, 사람에게 의몸못 들어와요 근데 왜 들어오느냐 하늘에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는데 속상하고 분한 거야 나 하늘에서 살고 싶단 말이야 땅 같던데 사람들이 땅 같던데 살고 싶잖아 나 하늘에서 좋아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 하늘 영광이 세계 땅의 끝까지는 비교가안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살고 싶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천사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데 쫓겨나고 조지한다고 그걸로 끝나는 거야 영원히 근데 이놈의 인간들은 아무리 죄월만 잊어도 제대로 회개만 하면 구원을 받네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응? 열 받는다니까 마귀는 한번 교만했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시도하다가 딱 한번 교만해서 타락했는데 쫓겼는데 그걸로 끝난 거야 이제 지옥불로 가야 돼요 근데 도대체 이놈의 인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인간도 창조하고 나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해 왜 우리 천사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렸냐 그러니까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니까 땅에 쫓겨나서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정사와 하늘의 낙한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고 말 잘한 사람의 그 혓바닥을 자기 옷으로 입고 혓바닥 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정욕을 많이 밝히는 사람에게 음란 귀신이 들어가고 욕심 있는 사람에게는 탐심의 용으로 들어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성이 많은 사람에게는 우상을 만들어내서 귀신 섬기게 만들고 땅으로 쫓겨나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며 기름분을 받던 이 그룹이 쫓겨난 거예요. 모든 아름다움으로 지장을 했던 이놈이 완전히 벌거수지로 저주받아서 쫓겨났어요. 정말로 아름답고 높은 이름을 가졌던 이 루시퍼 이놈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는 천사의 3분의 1과 함께 벌거수지에 다 쫓겨났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놈은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냥은 살수 없어요. 그냥은 못살어. 억울하고 분해서. 이한거풍을 하고 싶어 천국 갈수 밖에 없는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데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길 원한다니까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데 가짜로 믿는 사람 제대로 성령으로 거듭하지 않은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죄에 노출이 되는 사람 어펜다운이 심한 사람, 감정 조절이 안되고, 성격 조절이 안되고, 말 조절이 안되고, 정신 감정 조절이 안되고, 작은 일도 상처받고, 작은 일도 삐지고, 열 받으면 술 먹어버리고, 열 받으면 담이 피어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성질대로 해버리고, 돈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눈에 잘 띄어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신앙으로는 교육이 안되고, 신앙으로는 미지가... 흔해서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 성격이 급하면 급한대로 마귀가 틈을 보고, 느려 터지면 느려 터지는 대로 보고, 게을르면 게을른 대로 더 게을르고 아니라고 나태하게 만들고, 군뱅이처럼 꾸물꾸물하게 만들고, 집안도 막 게으르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집안에 깨끗이 청소가 안되면 귀신이 더 역사해요.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집안 깔끔하게 해야돼요 혼자 살아도 번들번들하게 해야되요 저도 번들번들하지 못하게 해요 생김 자체가 그렇잖아요 머리만 번들번들 하지 <웃음> 목사님은 깨끗하시죠 네. 몰라요 목사님 집에 갑자기 한번 들이닥쳐 봐야지 내가 사모님이 따라다니면서 안 치우면 나는 깔끔하게 하나 하는 사람인데, 사모님이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마지 못해서 내가 치워. 싸우기 싫어서 치우고, 내, 내, 내 처소가 쇼파거든, 쇼파. 그 자면은, 항상 자면은, 사모님이 잠자다가, 꼭 두번세번 번 나와서 확인해 왜냐면 내가 감기 걸리니까요 내가 한여름에도 내가 항상 몸이 여름 많고 더운 덥고 막 손이 막불인데 잠잘 때만은 한여름에도 이불을 얼굴까지 다 덮어야 돼요 목다 덮어야 돼요 내가 오늘 처음 목티 입고 한번 왔어요 목티 어떻게 좀 괜찮아 보여요? 비 오는 건지 웃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목이 뚜껑지다 넥타이 매우니까 속모가지에다 뭐이렇 이렇게 목매는 것 같아서 숨을 못시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틸리고 와서 자켓 하나만 입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자 근데 잠자고 누워있으면 사모님이 꼭 입을 덮어요 또 덮어주고 두번세번 번 덮어주고 근데 얼굴만 이렇게 덮고 코만 내놓, 눈하고 코구멍만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요 이렇게. 목을 안 덮으면 그날 대부분에 감기 걸려 버려요. 그것도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그대로 있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쇼파에는 머리가 벗어진 데다가 개 기름이 또 많잖아요. 머리 많이 빠진 사람은 개 기름이 많아. 요 그래서 머리 빠지거든. 근데 쇼파에가 전체가 다 누런 하여튼, 꼰대 냄새가 나요, 꼰대 냄새가. 그 냄새 맞게 원하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쇼파에 한번 앉아보세요. 내가 덮는 이불은 개도 안 덮어, 개도. 사모님이 수시로 세탁을 해주는데요한번 어느 교회 전에 송도 집에 이제 구역리배를 갔는데, 집사님, 오늘 집사님 집에서 구형 예배 차례죠 갑니다 세 시간 전에 네 시간 전에 미리 다 전화로 했어요 근데 세상에 예배드리러 방문 앞에 와서 문을 여는데도 예. 목사님 잠깐만요 준비 아직 안 됐어요 사모님 생각나지 예. 나는 경순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먼저 들어가 애를 하나 키우는데 하나 키우는데도 허덕허덕허덕허덕 딴데 정신이 팔려 있어 나갈 때는 온갖 치장을막 하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사모님이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여자 속곤뭐속 그러면, 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 그, 정리가 얼마나 잘된 이걸 알려면, 사람 열어보면 알아요. 사람 열어보고, 냉장고 열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어떻게, 시체들만 앉아 계시는가. 내말 하는 것 같아.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 집에 와보셔서, 우리 집 냉장고를 다 들어보셨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냉... 우리 형수들 중에서도요 꼭 우리 집에 오면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서랍을 열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해 사모님을 그 저기 뭐야 저저저저 저, 저, 저, 라이벌로 생각을 하나 봐 오면은 꼭 냉장고도 열어보고 밑에 서랍장들 다 열어봐 다 열어보면은 양말이면 양말 쫙쫙갖지라니 때려치고 싶고 깨물어 줄 정도로 같이 사는 사모님 사모님이 정리하거든요. 응? 속옷은 속옷대로 뭐대로 뭐대로. 근데 다 확인해요. 엄마 봐봐 이거 좀 봐. 이거 봐. 아이고 동선 위 왜? 아유,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근데 우리 같은 스타일은 오형은요. 오형 O형 손 들어 보세요. 오형, 혈액형 오형. 영쪽에 설가닥 금 옆으로 오형으로 빠져버려서 지금. 여러분 안그러시겠지만 오형은 그냥 털털해 그냥 옷 입을 때도 거꾸로 벗어 놓고 양말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입을 때는 항상 사모님이 또 제대로 해 놓고 그러네요 사모님이 또 잔소리하면 그냥 뒤집진 대로 놔도 사모님 그러면 보이가안 좋잖아요 아유 괜찮아 괜찮아 하도 그러니까 어떨 때 사모님이 뒤집어진 채로 놔두는데, 내가. 자, 옷이 뒤집어진 채로 놔두면, 우리는 뒤집은 상태에서 또 입어요, 또. 그래요안 그래요? 그래요? 양말 거꾸로 뒤집어놓으면, 뒤집은 상태에서 앞에서부터 촥! 메리아스 거꾸로 뒤집으면, 거꾸로 뒤집은 면에 거꾸로 또 하면, 또, 이것도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촥! 촥! 근데 이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냥 안할래 하여튼 신방을 갔는데 막 빨래에서 말린 것도 쌓여 있고 고무다라에 그냥 잔뜩 쌓여 있는데 그게 안반빨래고 그 옆에는 고무다라에서 마른 빨래가 또 쌓여 있고 그게 막 안방에 있고 그러니까 사모님에 가서 도와줄만 한 안방 열고 그냥 장롱 문 열고 목사님 오면 이런거 보면 또 목사님 또 내가 지저분한 꽃은또 참으면 남 지저분한 꼴은 도못 봐야 또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죠? 장롱에 다쌓아놨어다 쌓아놨고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바뀌는게 아니고 말만 바뀌는게 아니고 행동이 바뀌어져요 행동이 내가 귀찮고 하기 싫어도 어, 특히 목회자 가정은 특히 교육자 가정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깨끗해요 신방 갈지도 없면 가정에 깨끗하게 정리되고 있으면 너무너무 깔끔하고 아이분 우리 권사님 입사님은 진짜 깔끔하다 진짜 기분도 좋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가정의 신방 다 가봐도 빨래를 막 쌓아놓고 그런 가정은 한분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습관적으로 게을리한 것도 사단의 역사에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을 받으면 말로만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천국 갈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 육체 의 누더기 같은 거 이건 다 벗어버리고 육체는 다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육체 안에 있는 정신과 영혼이 그대로 육체 모습처럼 형상을 그대로 입고 그냥 가지 않고 하늘의 옷을 입혀줍니다 주님께서 할렐루야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의 백성들은 그냥 알몸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하늘 옷을 입어야 한다 그 옷이 뭐냐? 세마보 옷입니다 그리고 영이 열어질 때도 그냥 영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천사들이 와서 세마뽀 옷을 탁두 손으로 공손하게 가져와서 손 벌려라 그러고 세마뽀 옷을 입혀주더라고요 손이 저절로 벌어져 그럼 천사들이 옷을 입혀줘 세마뽀 옷을 입자마자 슈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세마포 옷을 입으니까 그 옷이 표현을 꼭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옷이 나를 공중으로 들리게 만들고 공중으로 날게 만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느끼면 그래요. 공중이 나르는 옷이야. 천국으로 날아다니는 옷이야. 그 세마포 옷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내가 우리 자신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세마포 옷은 반드시 입어야 한다. 그럼 세마포 옷은 어떤 사람이 있냐.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할때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교회에 나오면서도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고 음란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계속 옳은 행실이 좋지 않으면 세마포 옷을 못 입는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사람도 못 입어요 욕을 하는 사람도 못 입고 선한 행실이 없으면 생활포수못 입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도타락할때 행실이 좋지 않으니까 벌거수행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구원 받아서 무턱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우산입니다 겉모습은 그 아주 쉽고 가볍고 그런데 내면에는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마귀는 틈으로 들어와요. 틈으로. 같이 합시다 귀신은 마귀는 틈으로 들어온다. 그 틈이 뭐냐? 내가 생각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위로 영으로 죄에 노출이 됐을 때 미혹이 됐을 때 틈이 생겼을 때그 틈으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일서에 죄를 짓는 자는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짓는 순간에 귀신이 죄를 짓는 그 틈을 통해서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을 내가 미치느냐 안 미치냐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걸 이제 알수 있잖아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모르면 계속 몸에 어떤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정신이 왔다가 또 홍선이 올때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돌 수도 있어요 미칠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어제 엊그제 어떤 분이 왔어요 어떤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자기들도 그렇고 영적 사역하는 교회에서 오셨대요 그러냐 무슨 교회인데요 말씀을 안 하셔도 해 이상 안 물어봤어요 그데 내가 그랬어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영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나 영적인 목회자도 그 교회에 역사하는 영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마귀에게서부터 파송받은 파견 나온 귀신들이 다 있습니다 영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도 영적인 사역을 하니까 더 귀신들이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있어요 같이 봅시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성령의 불이, 불이 있다 귀신들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으로 안 드러낼 때는 어떻게 강력한 운사가 있어야 되고 그 운사라도 안되면 무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로 부셔버려야 돼요 네. 근데 목회자들이 너무 착한 설교를 해요 마귀를 오, 건들지 오, 말아야, 오, 말아야 오. 돼요 마귀를 자극시키지 마세요 마귀 건들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환장해요. 마귀를 우리가 안 건든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안 건드려요? 마귀를 신경 안 쓴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안 건드냐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사단의 세력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내 신앙이 살아있고 내가 영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마귀하고 맞짱 뜨는 일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그 그러니까 사단이 둥지를 자꾸 틀려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신앙에 경력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 은사자는 은사자대라 생활 속에서 마귀가 틈을 자꾸 해요 그래서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공격적인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분명히 베드로전서에도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같이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구사나 베드로전사나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요 신명기 28장 7일절은 내 앞에서 너희 대적이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쫓아내지 않으면 일곱 번 당할 수 있어요 천 번이고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당하면 어떻게 해요 강해야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도 파워 있게 해야 되고 막 주님의 이름으로 막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환경에 높은 환경에 좋은 환경에 위치해 있다 할지라도 귀신들도 교만하니까 타락해서 쫓겨났어요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사도행전 1장 2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마귀를 대접할 수 있지 성령 조금만 하지 않으면 절대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받는 거고 말씀을 읽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불이 붙어요 칼은 칼인데 불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불기도가 되는 거예요 불이 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사이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붐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받기 전과 성령받고 난 후가 다르잖아요 이제 능력이 따라다녀요 전도의 능력에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다니고 권세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고 제자들이 가면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기도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괜히 받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사역도 힘이 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 더큰권세도 있고 세마포 옷을 입을 때 그냥 입는 게 아니라 능력의 세마포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사가 입는 감옥 같은 에베스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추가 탁 입혀지는 거예요 전신갑추는요 주님 나라에 갈때 테마포 다 입지만 전신갑주는 또 달라요 전신갑주는 영적 전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말씀 붙잡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도 병균이 들어오면 감염이 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탄탄한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